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나간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은 12구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부상자들 거기에 더해서 이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두시간여뒤 수정 공지를 통해 이재명 발언에 착오가 있었다며 가족들을 지인으로 바로잡긴 했는데 이런 끔찍한 말을 내뱉은 이재명 본인은 단한